그 다음 내용이 enjoy your meal. 네,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죠. If you think fish are not smart. 자, 여기는 대시드생략이 되어있네. 주어 동사니까, 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if you think. 뭐라고 생각한다면. 즉, fish are not smart. 물고기가 똑똑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면. Take a look at. 자, 보세요. 명령문이죠. Take a look at. 예, look at 해도 되는데. 이게 a look, 이게 take a look 하는 게. 동 명사를 가지고 동사 표현할 때 take나 make를 같이 붙이거든요 take a rest have a rest 뭐 이런 것처럼 take a l o t 보세요 뭐를 The task fish를 보세요 task fish 그냥 여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돼요 물고기 호박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물고기를, 이 task fish라는 동물 물고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n 스마트 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좀 봐라 그러니까 얘는 예, s m a r 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중이야 This small fish whose favorite food is clams uses a tool to open them. Yeah, this small fish 하고는 her, whose favorite food is c l a m s 예요 여기서 끊어야 돼. 주어에 관계사절이 따라 있을 때는 두 번째 동사에서 끊습니다. 주어에 관계사절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관계사절에도 동사가 한번 나와요. 근데 진짜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유지 e s 요 그러니까 스몰피쉬는 사용한다 그 사이에 이 스몰피쉬를 설명한 내용이 관계사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몰피쉬 어떤 스몰피쉬냐 예, 요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하고 제일 좋아하는 먹이라고 했을 때 it's favorite food 였어요 원래 문장에서는 그물고기에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이랬는데 두개를 합쳐 놓으니까 it's가 뭐가 됐냐면 관계되면서 소유격으로 된거예요 it's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되면서 하는 후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석은 여기서 합니다 favorite food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clams 음, 이건 조개죠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조개인 작은 f i 이 작은 생선, 물고기는 여기까지가 스몰피쉬 걸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어. 중요합니다. 예, 이 작은 물고기가 사용한다. 이런 문장 사이에 들어갔어요. 꾸며주려고. 래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조개인 이 작은 물고기는 어투를 예, 사용합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조개는 꽉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댐은 지금 클램지야. 예, 그 조개들을 열기 위해서 예, 도구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법은 바로 여기 Who's에요. Who's e who's favorite food is clam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먹이가 조개들인 이 작은 물고기 생선은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법 공부를 한번 더 하세요 정확히 여기서는 지금 내용을 해야 되니까 자 c l a m s 들은자 그럼 a m 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usually 보통 hide under the sand 예, 모래 밑에 숨 없습니다 그래서 they cannot be easily discovered easily 예. to be seen 이런거죠 쉽게 discovered 발견될 수가 없어요 발견되지 않아요 왜 음. 모래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래 속에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taskfish는 blows 막 바람을 부는 거예요. understand 그 모래를 막 불은,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바람을 불어요. until h 뭐 a t the까지 clam appears 예, 조개가 나타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바람을 불면 모래가 날아가니까 the clam is closed 예, tightly 꽉 닫혀 있습니다. 꽉 타이틀리는 꽉 이런데 꽉 닫혀 있어요. 그래서 뱈시케네를 1일 그 껍데기까지 먹을 수 없으니까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껍데기는 딱딱하잖아요. But the tuskfish doesn't give up. 자, 요 문장 위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발견은 했어.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꽉 닫혀 있어. 포기해야네 안해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영리한지 를 설명합니다 It smashes the clam against the rock smash 하면 뭐야? 때려 부시는 거죠 그 조개를 against 하면 뭐뭐에 대놓고 뭐뭐에 대놓고 어디에 대놓고 바위에 대놓고 때려 부십니다 즉 바위에다가 막 내던집니다 이런 거죠 바위에 던져서 부셔요 against 하면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를 기대요 이런 소리니까 against the rock 바위에다가 때려 부셔요 여기서 i 슨은 누구야? 네, taskfish가 음, 조개를 자, in the end 요것도 중요한 연결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 깨졌겠지? 그래서 어떻게? clam opens 예, 껍질이 열려서 조개가 열리고 dinner is served 저녁이 마련이 됐네요 즉, 얘네가 음, taskfish가 예, eats it. eat it, can eat it, is going to eat 얘네를 먹게 되겠죠 eat. The clan. 그 수있 in the end i a n h e s h 시다 at last, 결국 마침내 finally, in the e n d in the long run. i n the Long run. 결국 n g run. Long run. l run. r u s l r u l u l o 꼭 나올 것. 어법은 뭐 물론이고요. 내용의 순서, 그다음 문장의 위치, 응, 음? 의미하는 바, 일치. 이건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놓고 공부하세요.